하는 게지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걸. 아니. 어, 깜짝이야. 저기요, 여러분, 제제적도로뭐 하세요? 아, 아 아까 아, 나 아, 지금 아. 내기하고 있었어요 아 와, 잠가 무슨 내기인데요? 나민 <웃음> 어, 다다다 다, 아, 없어. 없어. 돈없저저도좀바꿔 주세요. 양금밖에 네, 에 예, 만원밖에 없어요. 돈을 받고 달라고요? 저 이거 <웃음> 미도깔아보 달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. 저민트초코하고 <웃음> 아, 아 여기다 넣으시는 거군요. 네, 네. 아, 이기는 기준이 뭔데요? 이거 777 나오면 여기 윈윈 777. 제가 한번 먹어 줄게 얼마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도박이 싫어해 맞아 <웃음> 야 이거 좋은 비즈니스인데? 야돈 바꿔줄게요 아 좋아요 <웃음> 예돈 500원짜리 다 많아요 저 어, 좋아요 자 이거 유진씨 뭐 3천원이요? 어딱그정도인가 보다 야 그러면은 미도도 한 3천원 아 하이 또 할래? 우리 그래, 지금 저녁 4개 하고 했어 뭐야 그런게 있어요 나에? 어, 저녁 4개 네 조금 더. 어주 우리 저녁 4개 할래? <웃음> 그래? 우리 이거 이거 이거 칠칠칠 걸리는 사람 먹고 싶은 거 하기. 그래서 원래 민트 초코랑 까르보나라 하고 있었거든. 진짜로? 아 먹기 아나 싶어. 맞아. 서로 개 싫어하는 거. 얘가. 아나 삼아. 아나이 뭐야? 아나 삼아. 삼나한 번도 안 먹어봤어. 진짜로 버거킹으로 바꿔겠어 버거킹. 나 김치찜, 오, 김치찜. 어나 김치찜 나 유진이 안 먹는 거 한다 아나 김치찜 개 싫어요 요, 정리할게요 <웃음> 여러분 제가 <웃음> 진행하겠습니다 제 1회 어? 슬롯머신 회 저녁 내기빵이고요 777이 나온 사람이 원하는 메뉴로 저녁 식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777 말고 당첨된 사람은 돈만 가지는 건가요? 네, 아, 그럼 돈이 여기서 있어요? 돈이 나와요. 여기 적혀져 있는 거 있잖아요. 이게 나오면 여기서 동전이 나옵니다. 돈 없는 사람은 이제 기회가 떨어지는 거네요? 그쵸? 아, 그렇네. 아, 그냥 주는 대로 아. 드시면 됩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오, 재기겠다 아, 가만, 가만 누가 사는 거예요? 서페이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. 아까 전 만원 가져왔잖아요. 이거 다들 동전으로 바꾸세요. 여기, 여기 서페이님의 거. <웃음> 아, 뭐요? 제 꿈은 좀 늦게 왔으니까 2,500원. 당신은 이걸로만 하세요. 딱두 번. 아, 비싸. 오, 두 <웃음> 군데만에 어, 끝내겠다. 저만 원치 바꿔주세요. 네, 응. 금방 바꿔드릴게요. 야, 주연아, 어쩔 수가 없다. 나도 오백 원은 갖고 있어야지. 이천 원만 받아라. 오백 <웃음> 원짜리밖에 안 들어가요? 네, 아니요, 그게 아니라 이 공식 무이에요 오백 원만 해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메뉴. <웃음> 나버킹나 김치찜이죠. 이들 누구 저격인가요? <웃음> <웃음> 전 삼업. 진짜 형상은 먹을 줄 알아요? 나, 나 너무 먹고 싶어아 진짜 도저기 아, 진짜, 뭐 아, 진짜. 뭐 아, 안 먹어봐가지고 아,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! 너무 좋아요! 너무 좋아요! 너무 좋아요. 아, 아, 그 혓바닥을 왜 먹는 거죠? 혓바닥이에요 혓바닥감에 혓바닥 같잖아 색깔도 어, 음... 아 혓바닥이요? 네. 남의 거 마시고 같이. 좋아요 느낌 에 아유 아 아우 에? 사실 <웃음> 드러워. <웃음> 약간 모두들 이제 약간 좀그 메인 드시만 선택했잖아요. 저는 디저트 드시라고. 저 민트 초코가겠습니다. 나흰 바이올렛이 되죠? 오늘 양쪽 구별 헤어질래요? 원래 나랑 사귀면? 아 어, 좋아. 사랑해. 나 사랑해. 네,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플 아이씨, 민트 초코. 빨간색이요. <웃음> <웃음> 자 그럼 합시다. 합시다.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돌려봐 돌려봐. 아, 나는 항상 자신이 있어. 내가 걸릴 거라는 자신. 내가 먼저 할게. 트라이 그래. 야너 두발밖에 없는데 그걸 걸어? 와 진짜 승부서야 갑니다! 이게 바로 승부서야 어? 아니 살살해야, 살살해야, 살살해야 아니, 돼 그래. 아니 그렇게 하면 안이렇게 야저 아, 궁금한 게 있어요 모두가 돈을 다 썼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? 그럼 돈은 다제 거고 여러분은 호구맞은 거죠 와 진짜? 아 선티드를 상대로 내기하는 거야 지금? 응. 그런가 봐 제가 그래. 할게요약연막이 아, 같아 우리들끼리 <웃음> 어? <웃음> 어 하세요. 드리핑 좋아하게 될 때까지 아. 알요드리티를 좋아하게 될때까지이겨보죠플 아니. 아, 보여 아, <웃음> 없어. 아, 어, 너 너는 이제 차이 오는 <웃음> <없는> 거야. <거예요, 웃음> 뭐 이거 이번에 나오 아웃. 오! 아! 아! 오! 오! 오! 오! 오! 아, <웃음> 아, 가네 와, 이거 진짜. 응, 진짜. 지라 가자. 너 승부사잖아. 너는 안안 돼. 안 돼. <웃음> 넌될 사람이 아니야. 얘를 <웃음> <쟨는 유일> 좋아하는데. 땅콩들이 <웃음> 어, 민트를 좋아할 때까지. 어 아, 다행이다. 바로 갑니다. 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 <웃음> 마지막이야! 아!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거기서 저첫 번째 빈털터리가 나왔습니다. 아, 좀 카메라 좀 가르지 마세요. 에? 지금 첫 번째 빈털터리 찍고 있잖아요. <웃음> 저도한개 남았어. <웃음> 아두 아, 두 번째. 찍으면 되겠지. 아.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건 인정이죠. 3초만 아, 기다려주세요. 아. 과연? 와! <웃음> 아 또. 어, 이거 안네 아, 진짜 됐어요. 저빅터리씨 제가 카메라 가렸으니까 하나 드릴게요. 아, 어? 제 치즈 진짜 안 나온다. 제 음. 어, 뭐예요? 제 뭐예요? 제 포기했어요. <웃음> 너몇개 있는데 너? 음, 두 개. 뭐야? 나도 두개 있어. 야나, 답답. 분이라도 나가라, 제발. 아, 너무 부자. 아, 오다 아, 맞았어, 맞았어, 닥치세요, 맞았어, 맞았어, 닥치세터리 마지막. 제발. 아! 아! 아! <웃음> 짜다단 걸리면 깨워주세요 어, 하겠습니다 제발 오, 여러분들이 오, 사업을 계속. 같이 먹도록 마지막, 마지막 코인이에요 <목소리> <오> <목소리> 자, 두번째 탈락자 빠바밤 저는 원코인입니다, 여러분 어? 다 사라지나요? 여러분, 자저 크리스찬으로서 그 주기도만 한 번만 외우고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그렇게 <목소리> 나라에만 없으면 이렇게 <목소리> 다 함께 <목소리> 솔직히 주기도 못다 모르죠? 아잇! 에잇! 이거 왜 그래요 이거? 자 갑니다. 자 트리플 민초! 민초! 민초! 내가 봤치때 신이 이걸 안 도와줘 봐봐 <웃음> 신이 도박을 도와주겠어? 네. 당신을 이로우기로 이겠어자 제꼴! 제꼴 저기 저희, 저희 옆에 시체 옆에 가있으면 돼요 하나 둘 셋! 따다다! 당신 뭐죠? 연어도 오빠 당신 뭐죠? 아김치찜이요 준이 먼저 하십시오 네 그럴까요? 한 번씩 할거요 그러면? 어. 좋습니다 와 이제 다이다이야 다일기보다 아, 아, 오? 어, 이건 뭐야? 아무 는거 아, 없어 이거 뭐야 미소야 넌 안돼! 미소야 김치찜! 미소 안돼! 하지마 어. 야 이거 뒤면 무조건 김치찜이야 음. 그, 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안 나올수도 있어 안 나올수도 있어 안 나오면 점피디는 미소야 자 이제 우리 누구를 응원해야 됩니까? 자, 그러면 어, 이제 뭐, 저랑 뭐, 일기 토니까 어? 저도 메뉴 하나 정하게. 겠 오! 어!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그러면 저는 까르보나라 가겠습니다. 오케이. 어? 까르보나라 좋아해? <놀라> 어. 자, <놀라> 자, 끝날그돈다 끝날 때까지 못 뽑으면 까르보나라예요. 제발 얘네가 괴로워 하는 걸지게해 주세요. 그래야! 띠배! 어! 어, 어, 어, 어, 어. 아, 이제 안 되. 저기 저한테 하나씩 주시면 돼요. 자, 하도 지도. 아! 아, 자, 마지 마지막. 자, 마지막. 와 마지막. 마지막. 자, 마 자, 마지막. 자, 마지막. 자, 마지막. 라마 자, 자, 자, 뭐야. 원 아, 네. 하나씩만 보면 본 거야. 우리. 아,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우리가 만원씩 다시 낄게. 진짜. 진짜. 여기서는 동전 먹는 사람이 메뉴 고르는 걸로 가자. 아, 그래가. 어 그래. 아, 오케이. 오케이. 난내기 네 사랑해. <웃음> 아이씨, 아 내기 날 버렸어? 내기 아, 네 <웃음> 안 할란다. 이잖아다 밥. 오케이. 김치찜. 아나 죄송해요 할렐루야 저 불교실 불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지금. 웃음> 야! 내만! <개발>. 야! 유진 수고야 김치찜 김치찜 아 김치찜 오케이 오케이 에이 셋 이미 좀어어 벌써 먹추시지아 유진 수고야 하 수고야 으 언니 아 그래 여도 안 해요. 아! 아! 여유 얘좀와 봐요. 아! 왜 잡고 돼? 아니야. 김미도 내가 어젠가 복사할 거야. 어. 그, 살이야. 그 살이야. 미도 다음에 얘기하면 양갈래 머리 지키자. 어 좋아! 요 양갈래 머리에 태셔. 그렇 음 그리고 이게 그, 아,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 그거 하기. 그래. 사쿠란보. 어 다 기대라. 하주서매 있습니다. <웃음> 덕분에. 근데 <감사합니다>. 이 <김진이> 김치는 <웃음> 왜 먹는 걸까? 정말 맛있겠다. <웃음> 어, 맛있성. 음. 아 비오는 날 역시 김치지. 주니 음. 김치 먹는 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. 제발, 제발 보여주세요. <웃음> 주제 너 요시까지 가게 된다고 하지 않았어? 갈수 있나? 집까지 얼마나 걸리지 진짜? 나 주제랑 어? 같이 갈거야너 음. 넌, 네가 벌칙인데 넌 끝까지 먹어야지.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이거다. 아, 나. 저, 저 티슈를 내줄 거예요? 티슈를 어? 내줄 거예요? 어, 진짜로? 그럼 어. 나 그럼 그럼 그몇 시까지 진짜 내 벌칙으로? 그건 모르겠지만 음. 네가 끝까지 먹어야지. 이 김치 다 먹을 때까지는 넌못 가. 아, 행복. 오, 좀 보고 싶긴 해. 음, 너무 재밌고. 그래서 남아 있는 거 게. 아, 야, 근데 안 되겠다. 이게 너무 부족해. 놀림이 너무 부족해. 기다려 봐. 마태 마태 아. 유진이 한 번만 놀리고 가줘 유진 김치 먹거든. 빨리 놀려줘. 빨리 놀려줘. 신사숙녀 여러분 소개합니다. 초보태 놀리는 거 장인. 이발. 야야 저 방아 떨어져. 아, 아, 아. <웃음> 차라리 얼굴 빨리 김치 먹을래요. 아, 아, 아, 아. 맛있게 <웃음> 먹어요 유진 씨. 아. <웃음> 안 그래도 먹기 싫은데 많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먹어 기현유진이 많이 먹고 이거 키 커야지 잘 되시나 약간 채로 골고루 먹어야 착한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유진 씨 김도 먹고 콩이 안돼으면안 돼? 김먹어김아 <웃음> 그렇지 잡채도잘먹어 <웃음> <먹어줘야지. 웃음> 잡채는 잡채는 <까만채> 이게 뭐야 근데? <웃음> 아 똑같아 저까라 젠도 빠르게나오거 <웃음> 아무래 음. 제가 살기 위해서 옵니다나 아, 좋아. 싫어. 밥 먹도록. 응. 응? 예 아이 먹어. 음. 뭐요? 음, 음. <웃음> <웃음> 제가 야채 싫어한 이유는 식감이 안 좋고 향도 안 좋아서인데. 그럼 다안 좋아? 좋았... <웃음> 다른 사람들이 완전 반대처럼 얘기하 거야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식감이... 언제부터 안 먹었어? 체험 부터 진짜 지독한 편식이었네. <웃음> 음. <웃음> 비빔밥 비빔 먹으면 향 때문에 비빔 밥 받고 다시 야채 빼고 피자 먹을 때도 도우 다 빼고 비야채 빼고 음 진짜 꿀반마렵네요 <웃음> 진짜. 어려워. 아 죄송합니다. 나 무서워. 나 민돌랑 <웃음> 같이 피자 안 먹고. 와. 진짜 초등학생 먹는 거 같아. 아 맞네 피자를 같이 먹어본 적 있는데 피자도 그래? 그 오, 올리브랑 양파 안 먹어. 음 진짜? 그래 존중해야 돼. 내가 먹을래지. 만나. 음, 마태가 다 먹어 그래서 야채 뺀거 마태 같은 남자친구 사귀어야 돼와 음. 부럽다 나는 <웃음> 음식을 <펜싱을> 고치겠어 왜? <웃음> 음식 때문에? 어 여기서 마태 같은 남자친구 사귀고 싶은 사람 아까 어, 누가 있어? 어? 마태 선 마태 선, 어? 마태 선. 당신이 오. 여자였다면? 어 내가 여자였다면 그루다솔로고 당신이 여자일 때선내 마태 선난 음? 마태 아, 이유도 궁금해 이유? 자 잠깐만 너 왜? 네? 아니 선 보단 마태죠 나도 마테. 나도 많아 진짜. 왜냐면 마테가 연애할 때는 되게. 호구호구에서 음, 그래. 아난 앞뒤 다른 사람들 안 좋아하거든. 나도 나도. 저 앞뒤가 달라요? <웃음> 사실 뒤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. <웃음> 앞만 봤을 때좀 다를 것 같아서 <웃음> 음, 아, 그래. 앞만 봤을 때 너무 좋아요 아, 뒤를 네. 본 적이 없어 아, 저는 좀 의심병 환자여가지고 아, 너 아, 잘해주면 의심부터 해요 아니, 저님이 가끔씩 막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님이 어느 장단에 음. 근데 좀 피곤해요 그게. 저,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이상하죠사 이상해요 앞당빌런 이렇게 리플 멤버들 맛있게 음. 먹으면 진짜 엄마 음. 유진이네? 아니야 저 거짓말이야. 그냥 아. 이 타이밍쯤에 이미지 베이크한번 뭐, 해야겠다 그래. 하고말 있어. 아, <웃음> 너무늘잡아다저 사람. 제발 좀더 돌리고 올게요. 이거 먹으면 안 되실 돼 제법? 그냥 되게 깨끗하게 먹었다. 오케이 오케이. 야 차이 진짜 <웃음> 쩐다. 이왜 이렇게 깨끗해, 밥이? 저 <웃음> 음. 원래 밥 더러워지는 거 싫어해요. 음. 전 원래 더러워요. <웃음> 아, 또또또 또, 또, 또. 어? 전 집도 더럽고요. 어 그래? 안 가봤어요? 안 가봤어 네 어.. 어.. 그래도.. 살짝 소시? <웃음> 아니.. 나보고 자꾸 컨는지개물어 이런 소리 할게 아니야 얘가 진짜야 <웃음> 한번더한번더 갈까? 갈까? 잘가 시간 할게요 아니 너 김치 먹고 가야 한다고! 아, 한 개만 안 개만 저희는 다 먹었어 그러니까 네. 아니 애들이 먹는데 내 이따가 그러니까. 또... 야야야야 도야너뭐몇 살이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저 먹을 거거든요? 저 빨리 먹고 태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먹어야 한다고요 이거 아니 얘네가 먹을 거야 <목소리> 얘 진짜 미친 안녕 야너 벌... 너 뭐야? 이거 뭐지? 이거 <목소리> <좀> 버리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<목소리> 아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맛있어 근데 아 미소야 나 진짜 먹는 거 진짜 잘 맞는 거 같아 아 한식이 제일 좋아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한국인이면 한식을 먹어야지 그러니까